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액정 깨졌어 안 보이는 거예요 아, 나 진짜, 아, 아니 한1년 됐어. 근데 그래도 근데 그래도 갖고 야지 어, 찍고 있는 거야. 몰라 안녕하세요. 다들 너킹몬스 이런 반응이 잘못 시켜보이니 <시킨 웃음> 가려져? <웃음> 아니 가려져 완전 잘 가려서 <웃음> 왜 그걸로 시키셨나요? <웃음> 콜라도 잘못 시켰어요 <웃음> 사이다로 변경한다더니 사이다 라지 사이즈로 변경했어요 <웃음> 만나자마자 웃긴 폭탄이네 <웃음> 음, 치즈프라이 되게 <웃음> 맛있어 <몬의 음성> <몬의 음성> 알겠다 같이, 같이 먹자 어차피 나 감자 안, 잘 안먹어 같이 먹자 오 <몬의 음성> 먹어보겠습니다 아나 1통 밖에 바뀌었다 오늘 얻은 게 없어 얻은 거라고는 내하고는 는거먹어야 뭐야? 아, 간 달콤한 거 매콤한 <웃음> 거 있는지 몰랐어 몬스터 주니어 베이비인가? 아음 아, 몬스터 베이비 이게 좀 예쁜 거구나 어. 이게 한때 단종이 됐었거든 봐봐. 아 포크가 없네 그래서 한동안 안 오다가 오랜만에 오윤이가 사준 바닐라한데 엄지 얼굴 가리기 우리 이제 집에 갈거예요 그쵸? 네네 네. 안녕 인사해주세요 손맛 안녕 <웃음> 요리 방송하는 것 같다 자 양파를 한번 썰어볼게요 사실 잘못 썰어요 어떻게 썰어야 되지? 아씹어 이제 음, 레슨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가방을 좀 챙길게요. 일단은 핏이랑 그리고 그다음에 파우치. 뭐 수정화장 할거나 아니면 그 학원에서 볼펜으로 이제 수업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그런 볼펜들, 잡동사니들 들어있는 파우치입니다. 그다음에 어, 보조 배터리. 요거, 학원이 한 버스로 40분, 50분 걸려가지고 보조 배터리는 필수예요 충전선이랑 보조 배터리 챙기고 그 다음에, 그 다음에는 이거 예전에 선물받은 핸드크림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<웃음> 핸드크림도 챙기고 그 다음에 제 소중한 에어팟. 에어팟도 우선 가방에, 가방에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텀블러, 텀블러 안에는 지금 이거는 녹차 파우더 가루예요. 이거를 이게 왜 여기 있냐면, 제가 오늘 아침에 일하고 여기에 넣어왔어요. 그래서 이따가 집에 있는 우유 타가지고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음, 오징어 젓갈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예요. <웃음> 이거 오징어 젓갈이랑. 그 다음에, 훈제. 우리 이거 어제 먹고 남은 거. 이거랑, 이거는 김치찌개. 제가 이렇게 먹고 저는 학원을 가겠습니다.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이렇게 간단하게 입어줬습니다 이제 레슨 갔다 오도록 할게요 갑자기 오윤서라고 부르세요? 덕분에 왜 그런 말을 이럴수가 아 고등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 갈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어, 어떤 점이요? 음, 일단 저희 동네에서 벗어나서 학교를 갔거든요 제가. <웃음> 뭐 물론 한두점까 두정간...